반갑습니다, 피터 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꽃들도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G장조입니다. 오도권에서 봤을 때 C 음에서 한번 올라가면 G 음이 나오는데 이 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면 G장조입니다. f 가 샵이 하나 나와요. 코드 구성은 이렇습니다. 1도 화음 G, 4도 화음 C, 5도 화음 D, 그리고 2도 화음 A 마이너, 3도 화음 B 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 E 마이너 이렇게 되고요. 이 노래에서는 주요 3마 화음과 6도 화음 E 마이너 이렇게 네 가지 코드 정도가 나오는 어렵지 않은 노래입니다. 코드 진행을 한번 볼게요. 1도 화음 G, 4도 화음 C, 5도 화음 D, 그리고 6도 화음 E 마이너, 그리고 4도, 5도, 1도, 그리고 반종지 5도가 나오고요. 두번째 단도 코드 진행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도 화음 G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베이스만 전위가 돼서 G코드의 베이스 B가 나와요 세번째 단은 C 4도 화음 5도 화음 그리고 한박자 씩코드가 나와요 1도 화음 G 그리고 5도 화음 D 베이스는 F샵 그리고 6도 화음 E 마이너 그리고 4도 화음 C 5도 화음 D 일도 화음으로 오고 다시 베이스만 B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예, 음 크게 전부예요. 좀 특이한 상황이라면 일도 화음 주에서 베이스 B로 올라가서 C 코드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도 화음, 오도 화음, 육도 화음 할때 베이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위 f 샵을 썼다라는 것. 이거 이외에 좀 특별할 것이 없는 비교적 쉬운 노래입니다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이 노래 선율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도 하음인데 F#이 나와요. 예, 메이저 세븐 코드를 친 것도 아닌데요. 거기에 조금 노래할 때 약간 어색함이 예, 느껴집니다. 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요. 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드도 거기에 맞게 내려가는 것보다 그 선율이 이 코드 끝자락에 걸리게 그런 식으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비트를 기반으로 한 반주를 하시면서 노래가 소절이 끝나는 부분에는 뭔가 아르페지오를 한다던가 다른 리듬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후렴으로 갈 때는 꽃들도 기본적으로 4비트를 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코드 진행에 유의하시면서, 쳐주시면 노래하시면서 반주를 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듬이, 노래의 리듬이 좀 특이해요. 네. 이 노래가 일본 노래라고 들었는데, 어, 그래요. 이런 특이한 리듬이 반복이 되면서, 음, 뭐랄까요? 좀 반복적이기도 하면서 다소 기약적인 느낌의 선율인 것 같아요. 노래를 불러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레슨은 꽃들도라는 노래를 한번 배워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